어? 뭐야 입에 마이크 달린 거야 뭐지 왜 나지 소리가 왜 내가 시끄럽게 먹어 내가 누구 모르는데 그냥 편하게 먹어. 왜 저래? 아들 밥 먹을 땐 조용히 먹는 거라고 엄마가 매번 말하지? 굉장히 예의 없는 짓인 거잘 몰라?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먹으면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배웠냐고 되려 엄마 아빠가 욕먹는다고 어? 제발 입좀 닫고 먹... 야 엄마가 당근 전에 쩝쩝거리지 말라고 했지? 말라고 했지? <웃음> 아일리야 리야 엄마 마요가 났다 빨리 빨리 학교 가 학교 가빨리 학교 가. 마 학교, 음, 음, 음, 네, 학교 다녀오겠습니 <웃음> 엄마 나 오빠 쩝쩝 소리 때문에 밥 먹기 싫어 <웃음> 엄마도 엄청 원아 아니 저 녀석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렇게 쩝쩝거리는 거야 정말 예의 없게 말이야 <웃음> <웃음> 음. 너였구나 육식실에서 쩝쩝충 발견! 오빠, 제발,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좀컨가 에휴 무식한 동생아! 우리 가족들은 진짜 하나같이 맛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 <웃음> 쩝쩝충은 오히려 미식가에 가깝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음. 소믈리에가 음. 와인을 마실 때 음. 공기를 흡입하면서 쩝쩝대는 건 알지? 음. 음. 이건 20년 산이군요 그건 공기를 마시므로와인의고유의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또살리스 삶을 도아피 작업할 리공기을커피의향을같아빨의향을아가면고의향을느아지 이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입을 벌리며 쩝쩝거리며 공기를 들이마시므로써 음식의 고유의 맛과 향을 즐기는 거야 오히려 너처럼 입을 열지 않고 꼭 담으치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저 영양 섭취를 위한 식사에 불과해 따라서 미식을 위한 식사는 아니셈이지 미식가인 나를 모두 매도하다니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하! 그러면 한번 급식을 먹어볼까? 음! <웃음> 미친다고 음. 나버리고 그냥 준아 준아 준아 이거 떨어진다고. 음. <웃음> <웃음> 지저보내시짜 어? 네. 아. 네. 맞들저기 오빠랑 같이 식사하면서 불편한 점 없었어요? 음... 그때 <웃음> 냄새랄까? 음, 그게 아닌데? 왜 전혀 모르시지? 어쨌든 저희 오빠 식사예절이 땅인 것 같아요! 오빠들이 오빠 친구니까 저희 오빠한테 따끔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! 음, 문제가 없는데? 응 음. 음, 니아 정도라면 식사예절이 좋은 사람인데? 쾅쾅쾅 쾅 우리 오빠의 똑쩍 소리가 거슬리지 않았던 이유가 척추 도에 녹아 똑쩍중여서 그랬던 거구나. 저러니 까치시 친구지. 아주 끼리끼리냠 끼리끼리 어어어어어어 뭐야? 어먹다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 아? 진암, 뭐. 근데... 어? 아. 어어어아아어어어어 언니를 좋아하어아어어어 <웃음> 면을 먹는 소리가 나냐? 어쨌든. <웃음> 오빠! 오빠, 그 학교에서 진짜 예쁜 소녀 알지? 어? 어? 주말에 소개팅 할래? 어? 그러면 토요일 1시까지 인형 국밥집으로 가. 어? 첫 소개팅인데, 국밥집? 싫어? 아니, 아니, 아니, 갈게. 꼭 갈게. <웃음> 음. <웃음> 심한 음식으로 유명하지 이 쩝쩝거리는 소리 때문에 소희언니가 널 싫어하게 될거고 오빠는 상처받아서 분명 쩝쩝거리는 소리를 안내고 말거야 안녕 일단 우리 주문부터 할까? 저기! 에마! 여기 돼지고기 얼큰하게 두부릇 주세요! 정말 소개대로 시원한 성격을 가졌구나! <웃음>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! <웃음> <웃음> 너무 기다 <웃음> 고, 접, 접, 소리, 난, 쩝 난, 난, 난, 난, 난, 난, 난, 난, 난, 난, 난, 난, 한번 먹어볼까? <웃음> 어? <warn problèmes> 그맞다 음, 음, 뭐! 음. 그 음, 소리가 응? 음? 뭐 너무 맛있어 너무 만지면 더러워... 소희, 내가 저런 모습이었을까? 오잘 먹겠습니다. 그 뒤로 오빠는 절대 짭짭거리며 먹지 않게 되었다.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